어 뭐야 핵쟁이야 설마? 레데온이 그타보다 핵쟁이가 많다고요 충격적인 씨. 사실인데 이게? 자 그리고 레데온이 굉장히 무서운게 플레어가 근처에 있으면은 긴장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만있어봐 아이. 모르는 사람 저기 진짜 모르는 사람 온날 갑자기 폭탄이 날라올지 몰라 그타도 어? 하늘에서 뭐 옵투가 날라오고 레데온도 똑같아요 이게 레데리가 진짜 불편한게 총기 손질을 안하면은 데미지가 떨어져요 잠시 닦고 갈게요 어? 쓱싹 쓱싹 한번 쏘면 닦고 한번 쏘면 닦고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말이 똥 싸는 것도 볼수있어자 행동대장을 터치해야 되는데 그냥 싸울까? 싸싸싸 그냥 싸워 그냥 싸워 그냥 여기 사람 다 죽이면 되는 거죠 아그면쏴아아아 아, 아, 아, 데드아이 없어 데드아이 이거는 술 담배를 많이 하면은 충전이 됩니다 일단 술 한잔 먹어야지 지금. 술 한잔 먹고 술 한잔 먹고 에, 됐어 다시 이제 쏠수 있어 체크 포인트 땅땅땅땅땅땅땅 그렇죠 예 yeah. 여러분들 에임이 안 좋을 때는 바로 앞에서 쏘면 되지 뭔 에임이야, 어? 나한테 정교한 컨트롤을 요구하지 말라고 어딜 도망쳐 아무도 살아남을수 없다 방금 손사람이 가게 직원이었다고요? 쉬, 여러분들만 어? 조용히 하시면은 그냥 가 그냥 으악. 제가 다른 게임들은 몇 시간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시간 했고 4,5를 사이버펑크는 198시간 엘들링 259시간 그타는 2400시간 레데리 105시간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이 정도면 자, 여기서 땅땅 땅, 땅, 땅. 자, 나이스 샷. 어, 뭐야, 뭐야 보게 뭐야, 왜 이래. 네. 어라라? 그, 네트워크가 좀 핑이 튀나, 이거? 아잇 레디오는 무슨 재미로 하나요? 사냥하고, 총기 손질하고, 다른 플레이어 만나면 도망치고, 어? 그타보다 콘텐츠 양은 솔직히 말해서 부족해요. 임무 때우마무슴메 부금 틀어트 좋을 듯? 어, 잠시만요. 아, 에반데? 아, 아, 하하, 아, 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출발! 가자! 팔 들고 싸야 돼, 여기를. 이거 전에 해봤어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맞춰야 되거든요. 여기를 정확하게 맞춰 됐어. 아니 부금 왜이리 웅장한데 갑자기. 왠지 적을 죽여도 죄책감이 안될것 같아요. 이 부금 듣고 있으니까. 더블 베러 시작건. 난 더블 베로 너무 좋아. 미안해요 세팅 팀. 벌써 미션 클리어. 여기까지. 아 근데 저도 제 목을 내놓고 있겠습니다. 저를 따라수있다면 아, 뜻. 레데온에다가 사이언펑크 부김면은 감성이 미래와 현재가 합쳐지는 거지. 솔직히 그타6 나올때도 미래의 배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 뭐라고? 바이스시티를 재탕한다고? 어? 으흐.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 위급상황시 상대를 말로 밟고 지나가면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줄 수가 있게 했습니다 나 꼴등이야? 또리타야오오오오오오오 팔프님! 누가 먼저 올가을 던지느냐! 짠! 팔프님 사랑합니다! 이게 나 어? 팔프님을 사랑해서 그러는거예요 여기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르마딜로로 출발. 하마타. <목소리> 팔푼이 아, <맞다. 목소리> 앞으로 죽어갔다. 팔푼이 죄송합니다. 혼자서 못 풀어요, 그? 여러분 제가 어디 있었죠, 근데? 로더스, 로더스. 자, 로더스에 돌아가서 팔푼이 풀겠습니다. 여기있어 팔, 팔, 팔, 팔, 팔. 야, 팔푼이, 팔푼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 이게 인과응고 아, 까, 아, 까, 아. 까. 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아, 참고로 지금 나오는 역해 있죠? 이분이 나중에 그 카지노에 나오는 미즈베이커리 오? 오! 그분의 할머니입니다 아, 물론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이게 레데리식 저거너트거든요? 아니 이거 왠지 도끼 들고서 싸워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안돼팔프림이튕겼고요 어, 이런 나쁜 사람 같으리라고! 빵이야! 근데 저희가 저거너트를 입고 있는데 굳이 이러고 싸워야 됩니까? 앞에 포탄이 있잖아! 왜 초월 들고 싸우는 거야? 봤어? 나이션 이 성을 깨라고 그냥 어? 빠 그렇지 어 방금 진짜 큰했습니다 아이 큰약다 날짜 이건 또 뭐야 이게 뭐지 진짜 찐 저거 같은가 저거를 어떻게 잡으라고 아니 저도 머리에 양동이를 쓰고 있긴 해요 지금 근데 저 사람은 양동이 수준이 아니잖아 어이구 어, 어. 누가 나한테 폭발탄 쐈어? 자 시작 건 연타. 시작 건 여타! 어, 잡았습니다, 드디어. 얘 때문에 진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 이거 머리를 싸도이 갑옷이 다 막아줘요, 이렇게. 살았어? 아직도 안 죽었어? 이게 올라가나, 설마? 아, 벗었죠? 오 마이 갓. 눈에는 눈, 총알엔 총알이다. 복수를 하지 않으면 증오는 더욱더 커져간다. 레드리식 마약전쟁.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마이 갓. 자, 지금 살인자가 늪지대로 들어가서 숨어 있거든요. 그 친구를 이제부터 잡아야 돼요. 시. 자, 이 사람이 연쇄 살인범이에요. 아, 뭔가 뭐좀 불쌍한데? 아, 살인범이 사람을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나한테 뭘 주려고? 그러면 이건 아아 잠깐만. 아니 이게 뭐지? 아직! 냄비에다가 무언가 약을 끓였어요 그 냄새를 맡으니까 지금 정신이 날아갔습니다 오지마! 어디야? 이 사람이 저한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GT밥 마약전쟁이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오지마! 아 2023년 3월 15일 오후 7시 44분 세팅은 들어가선 안되는 곳에 발을 때이고 마는데 아 근데 참고로 이 필립이라는 저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아군이 있어요. 머리에다가 나이스 샷! 아고, 하고, 어, 하고, 하고, 하고, 하고. 연쇄 살인범은 여기까지. 아... 마이 갓. 미스터 필립스. 너 때문에 내가 고생이 정말로 많구나. 어,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다시 하는거예요 아우 아구가 왜이리 빨라? 아우 마이 갓 해치웠나? 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끝난건가? 이쪽으로 오시면은 미션 클리어 끝났다